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1대 총선과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은 안정적 의석 확보를 통해서 국정을 차질없이 이끌 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을 내걸면서 보수 야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새도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로 가야지요.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는 술의 양파끼, 새의 두 날개이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야들 간직해야 될 보수인 가치가 있고, 해들 진보적 가치가 있죠. 안정적 의석을 확보를 통해서 국민 선택간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밀어주자 아니다. 너무 급진적이다. 다른 비판적 시각에서 적절한 브레이크가 필요다는 하 야당의 주장도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유권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되느냐? 국리 민복입니다. 나라에 대한 이익과 백성들이 편안하게 경유 활동을 하고 안정적 치안을 누리면서 미래 세대로 하여금 희망을 보고 비전을 보면서 아 살기 좋은 나라야 우리 민족 국민에게 희망이 있어라는 그러한 국민민복이 유권자의 선택에 기초이 될 것입니다. 선거 운동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부보들이죠. 그런데 지역이든 지역의 유권자든 국회원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이라서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정책대안을 보면 우리가 숱하에 말했던 것처럼 빌공짜 공약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거죠. 슈가, 설탕 같은 겁니다. 백성들 몸에 맞지 않는 거죠. 선거에 대해서 무언가 현실성 있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공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거 연령이 18세 내려왔어요. 50만 명 가까이 되는 18세, 고등학생들까지도 선거에 투표합니다. 그 학생들 하여금 현명하게 무언가 정권의 정치적인 오염되지 않으면서도 신선한 충격을 줄수 있는 정치 공향을 내걸고 그대로 하여금 미래세대로 하여금 정치적 영향을 쌓을 수 있는,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정치인들이 달려있습니다. 고등학 혼탁한 정치인자에 대해서는 안되겠지요사회로 정선을 대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략적인, 당략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형, 선진국형 정치적 모멘텀을 역량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각종 어 개발 공약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국민로부터 세금을 걷었으면 알뜰살뜰하게 쓰겠다는 정말 실사구적인 성격을 내놓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이게 바로 대안이라는 거. 대안적 비판 의식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한데,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있고 야당 시,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심판론이 있는데 50%는 야당 심판이 강합 겁니다. 상당수의 여론가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는 비판성이 조금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좀더 정권을 바꿀 정도의 공감대를 줄수 있는 정책 공약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상당수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새든 수레든 왼쪽 오른쪽이 다 필요하죠. 균형감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는 당리당략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를 어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라는 점을 이 시간에 강조합니다.